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이끈타로입니다아 <웃음> 저기 막 뭐, 시작부터 이 장난기 가득한 이 웃음으로 시작해요. <웃음> 왜 그러냐. 아 여러분 살오면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뚜껑 열리는 일, 허파 디비지를한 번쯤 다 있잖아요. 그게 대체적으로 뭐 때문에 와요? 어, 그치. 남자 때문에 오고. 남자분들이라면 여자 때문이겠지. 그 다음에 뭐야? 돈 때문이지. 돈과 여자 때문에. 그니까 돈과 이성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돈이야. 내타건나면서 네, 그릇이 정해졌지만, 인연은 우리가 자꾸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걸 반복하잖아요? 음. 응. 그래서 뭐, 정초부터, 어, 그 인간이 먹을 빈렷시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서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리딩하다 보니까 뭐 그날이 저한테는 그날이 그날 같아요 어. 여러분들 올라오는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웃지요 어. 왜 웃나요 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기분 같아서 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어.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가, 어, 각자 그냥 오 어, 뭐, 진짜 엄마 쳐서 선말리도 아니고 진짜 지구 끝에 살고 있잖아요 어. 서로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치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이런 세상에서 한 군데 모아서, 모여서 아서모 같이 울분을 토해내고 서로 토닥거려주고 서로 응원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꿈보다 해몽이죠. <웃음> 아무튼 카드 뽑아놨습니다. 그 인간이 먹을 빅 자, 제대로 뽑아주세요. 어느 카드에 제대로 된빅녀이 있을지 저도 잘 모릅니다.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 다음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먹을 빈 녀석? 그 인간이 어떤 빈 녀석을 먹을까요? 어,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해서. <웃음> 요게, 야 제일 처음에, 음. 뭐, 이, 이 사람 뭐 하고 있길래? 허허, 이게, 이게 뭘까요? 음. 어, 어, 디서 저기, 막 이딴 짓거리를 했지? 이게 뭐지요? 여러분. 허허,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자, 그 인간이, 저기, 막. 먹, 어, 저기 뭐, 뭐지? 바드래요 먹으래요? 어, 먹을 빈엿 빛엿. 빈엿을 제대로 좀 먹어야 될 텐데 어디 이 봅시다 흠.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떠나서 빈엿을 먹기는 먹게 됐나 봐요 응?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하고 있을 때 모습 이라기 보다는 그 인간이 먹을 빈엿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을 떠나서 여러분 아가 헤어지고 난 후가 되겠죠 헤어지고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어요 어, 잘 되는 듯 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응? 여러분 그, 아저기 만 선생님 그거 양다리 바람 나는 카드 잖아요 이거야 이거 그렇게 말할수 있는데 이게 이, 게 맞아요. 뭐, 속임수, 사기, 뭐, 이런 거잖아요. 어, 가, 베일에 가려진, 뭐, 이런 뜻이 있잖아. 양다리,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하하, 이게 뭘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버릴 때는, 정말, 진짜, 그 사람이 좋았으니까 버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됐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됐다 좋아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데 왜 양다리죠? 라고 하면, 어 양다리는 뭐 남자만 걸치는 법 있나? 아유, 여자가 걸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로로 어, 서로가 어떤 어, 만남이 좀 지치고 그리고 또 지내다 보니까 내가 결혼이 우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서로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 우리가 비록 이렇게 헤어졌지만 어, 뭐 저기 막 그래도 뭐 서로 친구처럼 좀 음, 어쩌다가 얼굴 보면 외면하지 말고 서로 안부는 묻고 지내자 하고서 좋게 좋게 헤어졌으면 이게 어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먹을 빅엿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게 헤어진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음. <웃음> 문득 <문도> 끝도 없이? <웃음> 그게 뭐냐라고 하면, 남이 눈에서 눈물을 내면, 제 눈에선 피눈물 난다 그랬는데, 하물며, 남의 눈에 눈물 내도 그런데, 내 여, 내 여인, 내 남자에게 바람, 그러니까 눈물을 냈는데, 그 인생이 편할 수가 있나요? 그, 옛말에요.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요. 그, 속이는 거? 속이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속이냐라면 늘 하던 일이잖아. 걔네들은 그게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럴 수 있죠. 응, 그게, 그게 쉬울 수 있어요. 음, 응, 잠깐 카메라 좀조정합시다 잠깐만요, 여러분. 음, 응, 카메라 조정했네 <웃음> 이렇게 나면 딱 맞죠? 여기 안 넘어가고? 암튼. 근데 그 사기도요, 그런 게 있어. 어떤, 범죄자들은 그게 직업이잖아. 걔네들 직업이 그렇지만 우리 우리 여, 남자 여자 연인끼리는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좀 말하기 힘든 거 이런 걸 감출라 그러면 대박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어. 표가 안날 수가 없어.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만 원이 있었어. 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남친에 집어갔어. 근데 자기 여기 만원 있던 거못 봤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만 원이 거기 어디 있었다는 거야? 이러면 이건 뭐야 가져간 거잖아 근데 자기 여기 만원있는거못 봤어? 그러면 만 원? 뭐 어디 어디 있었는데? 이거는 안 가져간 거야 그쵸? 그런 것처럼 이게 양다리를 걸쳤는데도 안경을 친거 처음 하려면은요 사람이 뭔가 말해서 부자연스러운 게참 나타나. 어 아무리 자연스럽게 하려 그래도 알리바이에서 꼬인다던가 어 뭔가 말을 버벅거리다던가 머리를 긁는다던가 괜히 들어와서 아이 피곤해. 촤 이런다던가 괜히 밥 먹다가 아이씨 밥이 반찬이 왜 이래 이런다던가 하여간 그리고 연인끼리도 뭐야. 아 진짜 아 오늘 아 오늘 이렇게 기분이 껄쩍지근 하지. 어너 오늘 그옷모양이 그게 뭐야 아이씨. 야, 그냥 밥이나 먹고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어, 그렇게 내, 여, 내 사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딸을 시키고, 괜히 트집 잡고, 괜히 승질 내고, 그렇게,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 어, 뭔가가, 있, 있는 거야. 그,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하고, 뭐가 있어서 멀어지는 거는요,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냐면 억지라는 게 생겨. 괜히 아무 것도 아닌 내서 승질 내고 왜왜 아무 것도내왜 승질 내? 왜 승질내? 내 얼굴만 보면 승질 나한 거야. 왜숨 숨겨둔 다른 파랑새가 있는 거지 노랑 생각 그럼 <웃음> 내가 파랑새니까 걔는 노랑 생각.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항상 아 쟤는 어. 여, 지 여친을 버리고 오네라는 게, 어, 지 남친을 버리고 오네, 지 여친을 버리고 오네라는 게 항상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건 당한 거 같아, 지가. 음, 지가 당했다라고 봐요. 지가 당했다. 아, 막막 막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봐. 왜냐하면 이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르잖아 그 옛날 옛말에 그 그러잖아요 왜 남자가 그, 그 자기 여자가 바람을 피면 왜 용서하기 힘들어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담고 온다 그러잖아 담고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씨가 내 여자 몸 안에 있는 게 그게 싫은 거라라는 거지. 어, 그게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하기 때문에 남자는 내 여자가 바람 피는 게 그게 그렇게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참고 있다. 대박이다. 내가 이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연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한가 왜 그러냐면은 그게 얼만큼 힘들다라는 걸 알게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이 사람의 뇌리 속에 뭐가 있, 있냐라는 걸 갖다 알기 위해서 그니까 이 사람이 먹을 빈엿이 뭐였어 지가 양다리를 환생했으니까 지도 지지 어, 지 연인 지 연인이 양다리를 걸친다라는 거지 어이 사람은요 이이사 그니까 그그그 그 빌어먹을 놈은 이 여자하고 되게 잘해보고 싶었던 거야. 만약에 남자분이 뽑으보셨다면그 뭐 빌어먹을 년은 어, 이, 이 새끼하고 잘해보고 싶었던 거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연하고 음, 잘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뭐야? 알고 봤더니 얘도 양다리였네. 야 진짜 세상에 믿을 련 없다라더니 야뭐 너는 똑같지 뭐. 아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가 야야 야, 잘 들어 네가 이 여자한테 그걸 갖다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갖다 가르쳐준 거야. 음 그걸 왜 몰라? 이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이 안모 모르는 무의식이 그냥 내가 생각이 없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 그러죠 결국에는요 무의식 사람은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되게 많아.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말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왜? 봐봐 여기 하나는 개가 있고 하나는 늑대가 있잖아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개하고 늑대의 차이가 뭐예요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는 때려도 와 주인 보고 꼬리를 흔들어 근데 늑대는 뭐야 때리면 물지 짜릿하잖아요 음 그더 멋있지 멋있고 짜릿하고 범접할 수 없는 언터처블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여이 이 여자가 언터처블에 끌렸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거예요.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기가 지, 저기 양다리녀한테 걸렸다는 걸 같다.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벙어리 냉가슴 말듯이 혼자서 방구석에서 낑낑 매고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얘가 자존심이 세고, 어, 자존심이 세고 또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 조금 있는 놈이거든요. 그 선생님 그시기안 그런데요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예 바뀌었을 수도 있지. <웃음> 갑자기 이 여자한테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여기 이거, 이거 여러분 보여요.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타로카드 많이 보셨으니까 알잖아. 이렇게 되고 싶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고 싶었다는 거야. 이, 이, 이, 이 인간은. 응. 어. 근데 어떻게 됐어? 양다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누가 양다리일것 같아요? 저기 봐. 얘 지금 소드가 다 꽂혔잖아. 얘가 양다리에 당한 거지. 어. 지금 여자카드 하나도 안 나오잖아. 지가 당한 것만 잔뜩 나오잖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승고로 있잖아. 어떻게 승고라? 어 여러분 눈치 보면서 숨골지 이 사람 뭐, 뭐 하는 줄 알아 후회해요 무슨 후회? 아 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얘를갖다가 갈아탔나? 너무 급하게 환승했나? 내가 그그 그 차에 보면 이렇게 어디 어디 써있잖아요 뭐뭐 서울역 그 다음에 뭐욕지뭐 뚝섬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안내서를 너무 안 봤나? 지금 그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내가 차잘못탔다 어. 서대문으로 가야 되는데 뚝송 가는 걸탄 거야. 어떻게 그걸 잘하냐고? 내가 옛날에 거기서 잘 타봐서 알아요. 어렸을 적에. 어디 봅시다. 나도 내가 아는 데랑은 거의 밖에 없어. 자,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런 건 있었어. 서로 잘 통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건 네 생각이고. 왜냐면 남 여잖아요. 성별이 달라 머리가 두 개야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어. 그러고 이 사람은요 여기까지 왔을 때딱 이거 하나 나오고 다 뭐야 다지 생각 본이고 지 저기였어 이 사람은요 그 어쩌면은 어쩌면은이에요 어쩌면은 이 사람의 그그그 그, 그 여자가 바람 빈 상대가. 좀 소문이 난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인 소드 이거 알죠? 잠에, 밤에 잠도 못 자요. 밤에 잠도 못 잔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잠깐만 이거는 이 카드로 마저 뽑아서 이, 여기를 갖다 끝내야겠다. 그래서 뭐이 사람은 지금 속 시원히 어떠한 얘기라도, 그러니까 이 지금 이이 이 여자가 이 사람한테 뭐 어떤 뭐 그런 거, 이제 그 일단은 얘기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얘기할 시간조차도 안 주는 게 아닌가? 어,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어, 제, 어, 그래도 이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뭐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렇지만 나는 아직 어, 저기만, 난 너랑 좀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데, 얘기 이, 이 여자는 별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이고 에, 어쩌면은요 어쩌면은 어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카드에 흘러가는 걸로 봐가지고는 어, 흘러가는 거 봐가지고는요 이 여자가 전남친한테 돌아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음이 여자가 전 남친한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어 살짝 비춰진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 남자하고, 이, 지금 여러분의 그 인간, 그 인간, 그 인간을 철수라고 합시다. 그 철수, 철수하고, 전 남친 사이를 갔다가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저기, 막, 안전한, 어떠한, 안정적인 만남은 너만의 꿈이었던 거야, 철수야. 응? 정신 좀 차려라, 철수야.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뭐다? 어. 갖고 논 거야 이 여자는 전 남친한테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음. 이, 이 사람이 그, 저 그런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좀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여자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쩌면 그게 전남친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남편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남친이 아니라 남편 어떤 남편 워커홀릭 남편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남친이면은 워커홀릭. 그래서 이 여자애를 갖다가 외롭게 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잠시 얘하고, 어, 저기 막, 저기 막, 쎄쎄쎄쎄쎄 했는데, 어 얘는 혼자 저기 막, 꿈에다 색칠한 거지.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 같아. 맞아 요 맞아 맞아 얘 아마 어쩌면은 이 여자 전남친한테 돌아가려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전남친이요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되게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 조금 전남친이 조금 답답하고 어쩐건 뭔가 그런건 있어도 그런 건 있어도 저기 막전 남친이 좀 성실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이 이 철수하고 이 인간하고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철수하고얘 응? 예, 저기 막 얘하고 조금 다투는 것 같은데 뭐 다퉈봤자 뭐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 어 다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다툼도 안 되냐라고 하면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냐고? 그 글로리에서 연진이? 어 보통 여자 아니다. 잘못하다가는 씹히지. 어, 음. 얘가 아무리 성격이 어떻고 저렇고 하더라도요. 이 여자를 못 당하냐는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여자가 양다린 거 알면서도 얘가 참아, 철수가 참았거든. 음, 철수가 참았거든. 그래서 싸우긴 싸우는데, 뭐, 저기 봐, 싸워도 답이 없어요. 결론이 없는 싸움만 계속 된다라고 봐. 지금 이, 이 둘의 관계가, 이게 과연 이어질까요? 이 여자는 마음이 뜬것 같은데? 음. 이 여자는 마음이 뜨고,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해. 근데, 왜 가고 싶어 하는데, 왜안 가냐라고 하면은, 그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은, 어, 좀, 이기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있어도, 이 여자한테 꼼짝 못 한단 말이야. 얘가, 그래, 뭐, 이렇게, 아 진짜, 아 짜증나면서도, 안, 오, 아,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야. 하면, 알았어, 갈게. 하면서 가고. 자기야, 나 이것 좀 해, 그러면. 아 그, 걸 그, 니가 하면 안 돼? 그래서 싫다는 거야. 하면, 아, 알았어, 할게. 이런단 말이지. 어, 하, 그, 툴툴도, 아, 지금 지가 하지. 그러니까 툴툴거리면서도 해주는 맛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 전남친은 너무 애가 일에 바쁘고 고지식해. 어 고지식하고 어, 그렇다 보니까 얘가 갈등을 하는 거야. 고지식한 그놈이 나은지 아니면 어. 툴툴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이 여자가 애 얘를 핸들하기가 쉽단 말이야. 여자, 여러분한테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어, 뭐, 어, 여자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을 딱 하면은, 이제 마, 그, 딱 말을 했는데 말을, 에, 말을 안 듣고 짐하에안 되면, 아이, 방문 착 닫고 들어가도 그런 인간이 이 여자한테는 꼼짝을 못 해요. 어, 이 여자한테는 꼼짝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는 거야. 이 남자는 너무 쉽고, 어, 너무 쉬워 자기한테 음, 재미가 없어. 근데 저쪽 남자는 뭐야? 음, 저기 막 저쪽 남자는 어, 너무 일만해. 그것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을 갖다 잡지 못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이 여자가 마음을 잡을 때까지 그걸 기다린다. 어 지지래. 그걸 기다려. 오 마이 갓. 어 어떻게 나 저기 막 겉볼이 선 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어떻게 남자가 이 꼴을 보고 기다리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근데 왜 좋아하냐라고 하면요. 이 여자가 어쩌면 경제력이 좋을 수 있죠. 잘살수 있어요. 응. 잘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질에 약하거든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드럽고 치사해도 참 참는다라는 거지. 근데 저기 막이 전체 1번 이 카드에서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아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고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걸 알아요. 어, 그걸 알고, 이 여자가 진짜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전 남친이 아닌가. 어, 전 남친, 전 남친한테 어떠한 사랑이나 어떠한 관심을 받고 싶은데, 전 남친이나,한테 그걸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전 남친이 될수 있고, 전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남친이 될 수도 있고. 암튼, 얘는 그 그러니까 뭐야. 그 그러니까 세컨드지. 어, 세컨드라는 거예요. 하. 이 칼자루는 이 남자의, 이 남자의 목숨은 이 여자한테 달린 게 아닌가? 이 여자가 걷어 차면 차이는 거고, 이 여자가 손가락, 그래, 와, 탁, 이러면, 어, 세이브 되는 거고, 그런 거 같은데?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그 집착에 비해서, 어, 집착에 비해서, 그렇게 능력은,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원래 잘 나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저기, 저기 돼가지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졌다던가, 음, 그런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둘은 안 돼요. 음, 데스카도 나왔어요. 여자애가 얘를 차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1번) 카드에서 이 인간이 먹을 빈엿은 어 까임이다 어 까임엿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 이 여자가 갖고 놀다 찰 것이다 빵음 아주 어 그리고 이이 이 여자는요 뒤도 안 돌아볼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차피 이둘 관계에선 사랑이고 뭐가 없었어요. 어, 얘는 그냥 뚜껑 열리는 거고 이 여자는 그냥 어, 놀았으니 됐다. 아, 한번 놀았다 이, 이 정도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면 이 여자가 이렇게 놀고 찬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어. 근데 상대방 남자 모르냐? 아, 얘는 몰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얘는 일에 미쳐 있는 애야. 어, 워커홀릭이고 그리고 어차피.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자기 이걸 갖다가 그니까 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게 자기의 이걸 갖다가 그 누구도 커버하지 못한다는걸 갖다 알고 있어요. 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일이 먼저라는 거. 일이 먼저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신경 안쓸 사람이기도 해. 음.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잘났다는걸 알기 때문에 뭐그 남자들은 그거 있잖아요. 그 똑같이 바람을 폈어. 남자가 어 남자가 내 여자가 바람을 펴도 용서되는 경우가 바람핀 상대가 자기보다 못났으면 용서가 된대. 왜? 아 어, 저런 그지 같은 새끼랑 아아 자기 자존심 네, 자존심 뿜뿜 되는 거고 여자는 남자가 바람을 펴도 자기보다 잘난 여자하고 바람을 피면 어 내가 자하고 동급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용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을 누구냐 그백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상대가. 어 그러니까 그것도 잘 골라야 되는 거야. 암튼뭐 그렇다는 거죠. 뭐백다 그렇겠습니까? 아튼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그냥 빈 여시고 뭐빈여 이렇게 먹겠다라는. 거지 뭐한번뭐저기뭐그알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음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이거 저기막뭐 그뭐 SNS 상에나 뭐 이런데다가 뭐 이렇게 흔적 같은 거 남길 수도 있어 왜 음, 까였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다만 알게 될 거야 빈녀을 먹었어 하면 그럼 뭐 와서 얘기하겠지 그 그년이 아주 나쁜 년이었다고 얘기하겠지 사람 돌아올 때는요 그 상대방 흉을 봐야 되는 거야 그년이 나쁜 년이겠나 실속 있는 년이겠지 아무튼 자 일본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네 2분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먹을 빛뇨 어디 보아요. 그 인간이 무슨 빛뇨을 먹게 될까요. 어디 봅시다.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위험한데 뭐가요 라고 하면은 이거 짝사랑 아닌가 마주치는 눈빛이 지 혼자만의 짝사랑 때문에 얘가 지금 아 짝사랑은 하는 게 아니야. 어. 왜 그러냐 그러면 물론 짝사랑이 가성비는 좋죠. 뭐 저기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성비 좋다고 할건 못되지. 짝사랑은 어디 봅시다. 흠. 흠. 맞아요. 얘는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 혼자만의 사랑. 이, 제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짝사랑이야. 여러분, 짝사랑 누구나 다한 번씩 해보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도 짝사랑하고, 좀 커, 교회 가면 또 교회 그 드럼 치는 오빠도 짝사랑하고, 저 때는요, 내 때라고 할게요. 내때 꽂혔어. 내 때는 교회 드럼이란게 없어졌어요. 끼익해봐야 피아노였지. 어, 피아노 그 남, 그리고 남그내 때는요. 남자가 피아노 치는 사람 별로 없었다. 어, 교회 목사님 아들이 어, 피아노 치는데 뿅 같잖아. 아무튼 <웃음> 그런 거예요. 어,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아 이거 느낌 나는데? 뭐가요? 라고 하면은 얘도, 하하 이게 뭐죠? 쉬. 왜요, 선생님? 이게, 이게 얘가 당하는 거, 얘가 당하는 거 같은데, 느낌에. 어. 뭐가, 아니, 왜 가서 당하고 앉아있지? 응. 음. 뭘 당했냐, 그러면, 완전히, 음. 이거 보여요? 이 당해 당한 거 같아. 이거 여러분이 당한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당한 거예요? 음, 이거 저그그 그 인간이 먹을 빗려시니까그 인간이 당했겠지.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아 정확하게 뭐라고는 나오지는 않아. 밑도 끝도 없이 소드 소드만 착 흔들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기만 아. 나왔다 이제 음. 그게 이이이 이, 사람이요 아무래도 환승 느낌이 조금 나뭐 지는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 환승의 느낌이 조금 난다 뭐 그런거지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려고 하는데 딱 환승이 되는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봐요 어 이거는 약간 환승의 느낌도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은 음이 사람 혼자 꿈에 부풀었거든. 음 꿈에 부풀었고 이 사람이 그사그 그 사람한테만 가면 주눅이 조금 든다라고 봐. 음그 사람에 대한 그 신비감이나 굉장히 저 사람은 어떨까라는 호기심을 느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호기심을 일으키는 사람? 그, 여러분, 그, 더 글로리에서 보면은, 송혜교가 그 남자한테 그, 받, 그, 그러잖아요. 저기, 막, 그 선배, 선배, 그 선배 대 대화에서 그, 거그 대화 기억나요? 그 선배가 송혜교한테 너는 눈이 예쁘구나 그랬더니 송혜교가 그러잖아요 나는 다리가 더 예쁜데 이거 무슨 말이야 그때 서, 그 선배의 눈빛이 살짝 변하잖아요 그 꼬시는 말이잖아 은근히 야하지 않아요 다리가 생각나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음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어떠한 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어 음, 어디에 투자를 한게 아닌가? 음. 그, 그게 쌈짓돈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저기 했는데, 투자를 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공중분해 된것 같은데? 음. 근데 솔직히 한국에 그런 거 많잖아. 어디 가도 하소연 못하는 투자 같은 거 많잖아요. 어.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간 근데 설마 이게 보이스피싱이겠어?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그 저, 어저께 그 리딩에서도 나왔지만 백엠머리 송사 있잖아요. 어, 오빠야 그나 이번에 어디다 뭐 하는데 그게 그렇게 게그 좋더라. 어, 근데 그게 다그 세팅됐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당한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그, 근데 이 사람이 그, 모아둔 돈이 있거든. 쌈짓돈이 날라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 와, 뚜껑 열리지. 어, 이거는 누구라도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음, 뚜껑 열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애쓰는 게 아닌가? 음, 근데 이걸 찾을 수 있을란가?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음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흠. 찾기는 힘들 것 같다 어. 찾기는 힘들 것 같다 어. 근데 그게 애매합니다 어. 애매해요 어.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완전히 다 찾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겠다 싶어 음. 어을수 있으면 찾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 그게 뭔데요? 그거 보엔 뭐야. 이 여자가 조금 내, 저기, 만 돌려주는 수도 있고. 음, 그런, 그런, 그럴 확률이 조금 있는데? 음. 왜냐면 이 여자도 이렇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솔직히 그래. 열을 갖다가 투자했으면 반절 정도는 찾지. 어, 반은 못 찾는다. 근데 그게 이미 세팅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음, 세팅된 것 같아. 요 당한 것 같아. 요 완전 이거 사기에 당한 것 같아요. 여기 응. 여러분, 여러분 그, 그 어, 저기 막 타로 카드 많이 본 사람들 알겠지만 여기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어. 사랑, 살아, 서로 사랑한다는 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다 소드 바시야. 어, 소드 바시잖아요. 소드하고 펜타클만 나와요. 이거 뭐야? 금전사기잖아요. 음, 금전사기고 이 소드를 갖다가 소드. 여러분, 이제 제 타로카드를 보고서 공부하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소드는 뭐야?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팅당한 거잖아. 음. 여자는 뭐였다? 한마디로 뭐, 꼭, 이게 고의적이라는 법은 없어요. 고의적이라는 법은 없지만, 소드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봐가지고, 는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소드 7번은 3, 3 더하기 4고, 소드 2번은, 소드 5번은 3 더하기 2잖아요. 어. 그 얘네들도 공부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어, 될까 안 될까 얘네들도 갈등이 나름대로 많았어. 음, 갈등도 많았고 일을 갔다가 그냥 오자마자 뭐 이렇게 벌린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어떠한 그 뭐지? 시뮬레이션을 다해 보고서 얘를 갖다가 컨택을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여자는 어쩌면은 이 저기 이남자나이 여자하고 한 번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 어, 이 여자의 눈치를 봤을까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면 예스 yes, 있었어요 여기는 음 육체적인 관계가 없이 이렇게 될 리는 없어 육체적인 관계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근데 그렇게 많이 저기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목적만 달성을 하고서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었던가 음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렇게 당하고 나서 어 당하고 나서 자기 그 잃어버린 돈 메꿔야 되잖아요 어, 허벌라게 일을 한다 허벌라게 일을 하고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 어쩔 수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미친 듯이 일을 해야지 미친 듯이 일을 한다 어.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아, 이, 이렇게 그이 사람은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 금방 어떻게 될수 있을 거야라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하지만 속은 어때요? 우와. 속까지야. 어, 마인드 하나는 좋았어. 근데 뭐야. 어, 속은 막 무너져. 돼. 너무 힘들어. 어, 미칠 것 같아. 막 일하면서도 막 부글부글부글 부글, 부글 일하면서도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는다는 부글 라 거야. 그 끓어오는 걸로 라면 1 2개나 끓여 먹었다. 암튼 그런 거예요. 음, 얼마나 아깝겠냐고. 여러분들 돈 잃어봐서 알지만 그 잃어버린 사람들만의 심정. 아 진짜. 술이 안 취해. 술이 안 취해. 음... 내가 미친 놈이지 그런 거 같아. 내가 미친 놈이지. 저기 막그 뭐지 기짓질 하느라고 저기 막, 그 어. 막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섞는 줄도 모르고 어. 진짜 미친 듯이 진짜 불나방처럼 그 여, 그년한테 다가갔는데 결국은 음, 남은 거라고는 후회밖에 없다라는 거야. 계속 후회를 하겠다 싶어. 뭐, 어쩌겠어. 내가 미친놈이다라는 거 내가 미친놈처럼 그냥 막 달라갔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하겠냐고 음. 이 카드는 뭐냐고? 이거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온 게 여기서 나오잖아, 또.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뭐냐고요? 음. 그냥 그런, 이게, 이 여자한테,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진짜로.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혼자만의 짝사랑이었다고 또 이렇게 알려주잖아. 혼자만의 짝사랑이었다. 음. 맞아. 이건 계획된 일이었어. 음. 이게, 이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못 찾아요. 음. 저기 많이 찾아봤자 반이야. 어, 많이 찾아봤자 반이고 그나마 그것도 못 찾는 사람도 허다 하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사기꾼들이 사기 칠때 어, 저기 말 꼬리 밟히면서 친답니까? 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하지? 음,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사귀었던 사이라고 하면 끝난 거야. 그리고 나도 돈 저기 했다라 하면 끝난 거예요. 어, 그뭐 어떡하겠어 못하지 어,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당 그게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거지가 된건아닌듯 싶다 어 그래도 이 사람이 뭐 하는 돈이 좀 있었나요 음 여기서도 봐 이게 지금 몇 개나 나온다 얘가 너무 성급했다 라고 봐 어, 성급 성급 했었던 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단히 홀린 거다라는 거지. 단단히 홀렸다라고 봐요. 음 단단히 홀렸고 맞아. 이 사람은요. 만약에 이 여자가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돈을 갖다가 잃어버렸, 잃어버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이, 이 사람이 망신살이, 겁살 망신살이 들어섰던 게 아닌가. 어, 왜 겁살 그 망신살이 왜 들었냐라고 하면은요, 어, 그냥 내잘란 맛에 내잘란 맛에 자기가 어, 저기 막그 뭐지 내잘란 맛에 그랬던 것 같아. 겁살 망신살, 원진살 이렇게 딱 들었던 거 들었다고 나오네. 음. 그래서 그냥 뭐에 홀린 듯이이 일에 같이 말려든 게 아닌가? 사람이요. 돈을 잃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살아 살아봐서 알지만 사람들이 막 말리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내가 깊 깊고 끝내 갔다가 완전히 폭망하는 케이스들 많잖아. 어, 여러분도, 아, 괜히 가기 싫은데, 아, 찝찝한데, 사람들이 말려. 아니야, 난 가야 돼 하고, 길을 쓰고 가다 보면, 그게 뭐야. 그집문 닫혀, 돌아오는 길에 비와서 비 쫄딱 맞아, 우산도 없는데, 택시 잡는데, 자꾸 앞에서 자꾸 채가, 따따을 부르는 애한테 뺏겨. 막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겁살 망신살이, 그냥, 그, 이게, 이게 뭐, 그, 저, 명리학 용어잖아요. 겁살 망신살. 망신살이 돼. 원진으로 해갖고, 때려 맞았다라고 봐요. 음, 때려 맞았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못찾겠다 싶어요 응, 못찾겠고 이이 사람이 당분간은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무슨 트라우마 그 허파 뒤비진다 라는거 생각만 해도 그냥 이, 이불킥 하는거지 당분간은 얘는 이불킥을 계속 하겠고 막 소리를 막질르겠고 내꺼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질르고 난리를 치고 그걸 갖다가 반복을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가지 않는 거로 봐서는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 많잖아 방법이 없는 것들 나도 모르지 뭐 음. 하여간 방법이 없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뭐 어떡하고서 음 근데 상대방은, 뭐, 어떻다? 여유 있다라는 거야.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니가, 니가 투자한 거지. 니가 네가 좋아서 니가 네가 한거 같고,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 같아요. 음 어, 어쩌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서 얘 이거 삥 당하는 느낌 나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지 않을까 싶다. 음. 이, 뭐, 이, 이, 이 저기, 봐이 뭐, 이 사기꾼,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다. 음 이거는요. 그 인터넷 상에서 손해가 난것 같아 어, 요즘에 유, 유, 유행하는 거뭐 했겠지 어. 어, 뭔가를 투자를 했거나 뭔가를 같이 했거나 쫄딱 뭔가를 갖다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그냥 원투쓰리로 망한 것 같아 손 써볼 새도 없이 뭐뭐 뭐, 뭐 옵션 선물 같은 거 했나 어, 선물 같은 거 하면 금방 날아가잖아 원투쓰리로 암튼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 받, 어, 어, 이 사람이 먹을 빈엿은 그거다라는 거지. 어, 재산상. 그것도 원, 투, 쓰리, 어, 손쓸 새도 없이 그냥 착. 그래갖고, 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여자하고 팍 싸운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어, 싸운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그 뭐지? 그 허파 디비지는 것 때문에 이불킥 좀 하겠다. 어, 그런데, 어, 뭐, 뭐, 어떻게 되겠어요? 돈은 못 받을 확률이 높다? 많이 받아, 많이, 많이 받, 많이 돌려받아야 받자 어, 반절이겠고, 한 70%는 까지지 않았을까? 라고 싶네요. 음, 뭐, 투자했겠지, 어디다가. 뭐, 주식이든 뭐든 했겠지. 70% 날라갔겠지. 음. 자,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먹을 빈녀. 빈녀, 빈녀시 뭘까요? 어 이제 봅시다. 빈녀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지 아, 첫밤부터 이러면 어떡해. 으흠. 아이고 여기 이게 요즘에 이런 게 많은 거 같아요. 뭐 이게 지금 이게 코로나 여파지 않은가 싶어. 왜요?라고 하면은요 왜이 왜요? 저기 막 오늘은 빈엿이 다. 어. 여우 꼬리에 홀려서 이게 추거리여서 그런가 봐요. 음. 선생님 추거리 왜요? 저기 뭐야. 돈 문제지 다 추거리면. 음, 돈 아니면 병이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야심차게 진짜 아이고 음. 야심차게 자기가 진짜 잘될 거라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하, 이게 너무 그, 그 사람이야 너무 이렇게 들떠도요 안 돼. 어, 이게 막 들뜰 때 항상, 워, 워, 워, 이걸 해야 돼. 이거 워, 워, 워, 이거 못하면 뭐야? 망조가 들리는 거야, 망조. 여기 망조 들리는 것 같아. 음, 망조가 들렸다라고 봐요, 음. 타로카드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알겠죠? 이거 두개 연달아 나온 거. 이거 뭐야? 사기지, 뭐야? 사기. 음, 사기 당했잖아.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막, 돈, 융통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 싶다. 아이고, 막, 스트레스 만땅이다. 음, 이게요, 제께에 제가 넘어갔다. 제가, 제께에 제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네. 음, 제께에 제가 넘은 거 아닌가. 이게 사람이 너무 급해도 안 돼. 왜냐하면은, 아이고, 금쪽 같은 돈을 갖다가, 어, 이 사람 돈에 대한 집착 쩌는 데 남자들이요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쩌는 거 알아요 어. 이, 이, 이게 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여자들은 남자의 그 사랑을 갖다가 갈구하잖아 어. 내 남자 내 남편의 사랑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잖아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랑만 갖고는 살수 없는 게 남자예요 어. 돈이 있어야 돼 남자는 그래야지 가오를 잡지 어, 그래서 남자는요 돈을 갖다가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어, 내 마누라한테 딱아자탁돈 뭉치 던져주면서 밥 차려 어, 이러지. <웃음> 어 근데 그걸 마누라한테 던져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갖다 던져주니까 이 말이 이 사단이 나는 거야 <웃음> 안 그렇습니까? 음돈 벌어서 내 여자, 어내 아내한테 해줘야 되는데 어 이걸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그냥 아이 이 사람 자존심이 또 말도 못한 이 사람인데 아주 속이 쓰리게 생겼구만. 아주 빈녀을이 먹... 사람은요, 딱이, 딱이 한대 맞는 게 낫지, 돈 뺏기는 거보다. 어, 돈 뺏기는 게이 사람은 더, 잠을 못 자요. 차라리, 딱이 먹고 쌍욕을 먹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은 더 나아. <웃음> 돈을 뺏기면 어, 잠도 못 자지. 맨날 어디 가도 2인분 같은, 어, 2인분 같은 1인분이요. 하고 밥 공기 추가요. 국물까지 싹싹싹싹 비우는 사람이 이 사람일 텐데 아주 궁상 맞아요. 그 저기 막 오래된 것도 안 버리고 라면 스프도 이렇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고서 근데 모아놓고 그냥 반찬 그 그. 그 투고해서 하면은 이제 반찬 주잖아요. 그냥 냉장고에 반찬 쫙. 그럴 스타일이라라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잃었으니 얼마나 허파가 딥이지겠습니까? 허파 딥이지죠. 음. 방콕했겠다. 어, 방콕했겠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활동력 있는 사람도 아니지 싶다. 어, 활동이 아니지 싶고. 음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이 남자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딴 사람하고 혹시 저기에요 그런거 같은데 음 이게 뭐지 뜬금없이 여자 하나가 딸랑 나와 가지고 이게 뭘까 아, 이,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 누군가하고, 뭐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여자하고 조금 잘해보고 싶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잘해보기도 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음. 여자는 어떠냐고 여자는 나쁘지 않은데 음, 여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하고 안될것 같은데 느낌에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아니면이에요. 아니면 돈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라는 거지. 잘렸거나 아, 둘중 하나야. 잘렸거나. 아니면 어, 사기를 당했거나 둘중 하나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가 어, 그 다니던 곳에서 어 다니던 곳에서 그 경쟁에 밀린 게 아닌가? 음. 어. 이, 이 저기 막감흥 같은 거 하잖아요. 어, 그런 곳에서 밀린 것 같아요. 어 뭔가 그 상대방이 그 있잖아 서로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는 체제에서 얘를 갖다가 어, 그냥 밀어낼 작정으로 하고서 이렇게 뭐 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굉장히 그 남자한테 그 직장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하여간 그거 갖다가 잃어버렸다 직장을 잃어버리든 돈을 잃어버렸다 약간 직장을 잃어버린 건 돈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좌천을 됐던지 어더 못한 자리로 옮겨갔던지 하여간 아무튼 둘중 하나야 직업이든 아니면 어 저기만 돈이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직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직장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아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시 저기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음... 와, 이거 냄새나는데, 음, 무슨 냄새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것 때문에 헤어진 것같 이것 때문에 헤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은, 어쩌면 직장에서, 어, 직장에서 있던 사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음, 그런 게 아닌가 싶네. 음, 근데 이 여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 이 남자가 문제가 돼버렸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조금 조금 과, 과하지 않았나? 맞어. 그런 거 같아. 이게 직장 상사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어, 직장 상사하고 뭔 일이 터진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얘가 좌천이 된거 같아요. 음, 좌천이 됐고 좌천이 됐거나 잘렸거나 짤렸, 음... 근데,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가 속은 게 아닌가 싶다. 어,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두, 우리 둘이는, 그래도 서로 사랑을, 사랑을 한다,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거기까지가, 어, 거기까지였던 게 아닌가? 어, 난 그렇게 보는데, 음,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어, 그 소문이 나면 안될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하고 어, 염분이 났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피해가 없었, 없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그 음, 사람 주변에는 좀 경쟁이 좀 많았었던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보이는데 경쟁이 많았었고 경쟁이 많았었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그이 카드에서 보이는 거를 보면 은그 여자는 그어그 어, 그 여자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뭔가 뭐지 부족함이 없는 여자 음, 부족함이 없,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내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 할지라도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직장을 간도도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사내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지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직업을 떠날 수는 없는 것 같아 어, 직업을 떠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쩌면은 뭐 거래처나 아, 그러니까 하여간 직업, 직업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 근데 상대방은 별로 지장이 없어 지장이 있는 건 얘라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직장 내에서 시기와 질투를 많이 시기와 질투를 받은 게 아니라 얘가 저기 막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어~ 킬 영어로는 킬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농땡이 농땡이 대망이라 그래야 되나 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만 음 직장에서 솔솜 수범하는 애가 아니었단 말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고 될수 그러고 누군가가 아~ 어, 예를 들어서 어~ 김대리 좀 어~ 이것 좀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러면 아~ 막, 막 투덜투덜 대면서 해주고 아뭐저 새끼는 말이야 지름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간 좀 나이스하게 해주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미운 털이 베겨서 미운 털이 베겨서 어떤 무슨 일이 있었을 적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나 뭔가 그랬을 적에 얘가 도태된게 아닌가 싶어요 어, 얘가 도태됐다라고봐 음 그래서 별볼 일이 없어진 게 아닌가 어, 도태되거나 아니면은 뭐 대기발령 같은 거 아니면은 좀 좌천됐거나 어, 회사에서 잘려서 다른 데 취직했는데 지금보다 더별볼 일이 없다거나 암튼 그런 거예요 암튼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되게 잘될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가 잘될줄 알았고 왜냐하면은 상대방 여자가 좀, 음 여유가 여유가 있었던 금전적으로나 어떤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보다 낯섰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 여자랑 되면은 어떠한 베네핏이 있을 줄 알았다라는 거지 어, 자기가 신분 상승 여자를 통해 여자를 통해서 어떠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같다 기대를 했을 거라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음. 뭐든지요, 딱내수 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거라내 거는 없어. 이게 뭐예요? 샴페인 미리, 미리 터트린 거지. 샴페인 미리 터트린 결과가 그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여자랑 잘 돼가지고, 그, 그 원님 덕분에 나팔 불잖아요. 그, 나팔 불 날만을 갖다가 학수고대 한게 아니었던가. 어, 학수고대하고 이이 이 여자가 자기한테 손짓해 주길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확실하게 내내 내 남자는 너다라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조금 대화가 잘 맞고 조금 어 그런거 있잖아 어, 뭔가 분위기만 막 뭐랑뭐랑 나는데 결과는 없고 언제 너 나하고 일일할 거니 근데 그냥 계속 분위기만 어, 오부지게 분위기만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결과는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 그러다가 보니까 뭐 어떻게 저렇떻게 직장 내에서 어떤 일이 있는 바람에 음, 직장 내에서든 아이가 함튼 그렇지만 이 여자는 피해가 없지 않았을까 몰라요. 피해가 이 여자한테는 1도 없었다 라고 봐. 어,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내가 봤을 적에 이 직장 내에서 이 여자를 갖다가 조력해준 어떤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 뭔가가 있어 이 여자한테는 뭐뭐 뭐 그거 있잖아요 어그 뒷배 맞아 뒷배 뒷배가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은 뒷배가 없지 않았는가 어 그래서 이 남자가 무너졌다라는 거지 잘리거나 어 그랬다라고 봐요 이거는 직장에서 잘린 것 같아 음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자 어디 봅시다 어. 이 여자는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 이 사람이 뭐, 어, 끼니가 왔다 갔다 하든, 뭐, 어땠든, 저쨌든 밖에서 뭐, 진짜 천둥 번개같이든, 지진이라든 별로 상관이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 관계는요, 이러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떠다 끝나냐고요? 이 남자가 이, 이 여자의 그 머슴처럼 오만 잡리를 다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솔직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카드를 더 뽑아야 돼, 알지만. 하여간, 같은 직종에 있다라는 것만은, 어, 같은 직종에 있고, 이 여자는 뒷배가 있고, 이 남자는 뒷배가 없고. 그러고, 그런데 왜이 여자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냐라면, 뒷배가 있으니까. 얘는 왜 타격이 있었냐라면, 얘는 미운털이 많이 베겼으니까? 음, 미운털이 많이 베겼이 얘가 나간 거예요. 음, 그렇다고 봐음 뭔가 있었겠지 근데 아직 카드가 굉장히 부족하게 나와서 딱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 여론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 무슨 그 사원 평가라든지 무슨 평가에서 아니면 이 이게 지금 그 뭐냐라면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주변의 평가 때문에 어뭐 가게 뭐 장사가 좀안 된다든거나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음, 그그면 그럼 이 여자는 뭐냐 그럼 이 여자 이, 이 여자도 같은 업종일 수도 있고 이 여자한테 도움을 구했지만 이 여자가 안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비즈니스로 보게 된 직장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고 이 사람 어, 그거 만약에 비즈니스로 보게 되면 그런 거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고 이 여자는 자기가 힘이 붙이더라. 또 누군가 동아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응, 환경만 변했을 뿐이지 암튼 근데 이 여자하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여자는요 이 남자하고 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잤다고 뭐내 여자고 내 남잔가 그거 아니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잤다고 내, 내 남자 내 여자가 어딨어요 그런 거 없지 응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사람은요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 어, 너무 성급 왜 성급했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성급한 사람은 아니지 싶어. 그런데 그 조바심이 났다라는 거야. 뭐, 무엇에 대한 조바심이냐라고 하면은요 어 그냥 갖고 싶은 것에 너무 갖고 있고 하나에 꽂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을 갖다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혹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락을 해볼까라는 상대가 이 사람일지 여러분일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하고 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일 확률이 높고, 만약에 헤어졌다면, 어,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꼭 연락을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아, 여러분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후폭풍이 왔거든요. 음, 후폭풍이 왔지 싶다. 여기는 후폭풍 좀 크게 왔을 것 같아요. 왜그러면 후회가 막심하다라고 봐. 음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뭐 이거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볼거 아니에요 그러나 혹폭풍 이렇게 심하게 오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어 하겠다 하고 싶어 하겠다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왜냐면 제 제외 알러지 계신 분 때문에 다는 아니지 만약에 이거 500명이 뭐면 500명이 다 연락오는 거가 그건 아니지 500명이 다 해서 그냥 그건 그냥 아니지 경중의 차이가 있잖아요 암튼 어. 자 3번 카드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인간이 어, 받들그 아, 인간이 먹을 아쏘리 먹을 빅엿은 어, 어, 어디 봅시다. 얼마나 빅엿을 먹을까?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여기는 뭘까요? 음, 음 여기는 진짜 빅엿을 먹을랑가? 왜 왜냐고 하면 좀 애매한데, 어, 애매합니다. 빅여을안 먹을 수도 있겠네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이 사람은 뭐 자존심, 어, 뭐 저기 막뭐 저기 막. 자신감이 야 막, 자신감 뿜뿜인데, 음, 자신감 뿜뿜이다. 음, 자신감은 뿜뿜인데, 이게 참왜 음, 그러냐? 라면, 이 사람은요, 벌리, 벌리고 추진하는 능력은 참 좋아. 벌리고 추진하는 능력은 참 좋은데, 벌리고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걷어들이는 거는... 음, 그닥,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돈 쓰는 건참잘 쓴다. 잘 쓰지 싶다. 철딱선이 없이. 응. 음. 그냥, 뭐, 잘 되겠지 하고 쓰는 것 같아. 이, 이, 뭐, 이, 얘, 이 집, 뭐, 이, 이, 이. <웃음> 아, 여기 자를까? 자를까? 이 더듬은 거? <웃음> 잘라? 치, 아. 얘, 뭐, 집이 잘 살아요? 어. 되게 철딱선이, 재벌 3세야? 어. 뭐, 마르지 않는, 제, 마르지 않는 재물이야? 뭘 이렇게 잘 써, 돈을? 음, 어디 가면, 음 어디 가면, 뭐, 뭐, 그렇지. 바로 바로 텐서도 나오네. 어. 어디 어 가면은 뭐 진짜 잘 쏘는 것 같아. 그 어떻게 딱 보면 남자답지 않아요? 어. 저기 막밥 먹을 때 되면 구둣금 구두, 구 매거나 아니면 지가 돈내놓고서도 그냥 10년을 갖다 울고 먹어. 그때 어, 그 새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돈을 냈다는데 그걸 끊임없이 울고 먹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어, 그런 건 없어요. 어. 돈도 참잘 내는 것 같아 돈도 좀잘 내고 그리고 항상 그런 것 같아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내고 싶어서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내가 쏜다! 하고 갔는데, 그니까, 아, 그러면은, 저기, 만 뭐, 철수야, 나 오늘 이거 먹어도 돼. 그래! 가, 가, 가, 가! 가. 딱 갔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와, 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너무 돈을 잘 쓴다. 음, 열린 주머니? 음. 열린 주머니.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뭐 왜그러게왜그 그래. 성격이지. 그렇게, 그렇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조금 뭔가, 어, 조금 뭔가, 그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면은, 이 사람이요, 조금 입이 거칠 수도 있어요. 어, 입이 거칠다. 어. 욕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러니까 진짜, 그, 말, 말한 줄은 안 하는데, 욕, 욕이 치라를 차지하는, 뭐, 그런, 응, 욕, 욕을 많이 하고 잘하면은 되게, 어,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조금, 어, 그런, 좀 철이 늦게 드는 타입인 것 같아요. 나이를 떠나서, 몇 살이든 상관없이, 어, 서른 살인데도 스무 살 같을 수 있고, 마흔 살인데도 스무 살 같을 수 있고, 쉬운 살인데도 스무 살 같을 수 있는 거야. 좋겠네, 나이 안 먹어서. 암튼. 항상 어, 조금, 저게 어, 애들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어른이지, 어,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어른이지, 음, 그런 것같아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나 싶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웃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네 이게 뭘까요 갑자기 느닷없는 이 뜬금없는 전개는 뭐지요 음. 갑자기 이런게 나와가지고 어디 보자 어쩌면은 이 사람이 어. 그치? 어. 그치 그치 이게 뭘까요 음. 너무 뜬금없어갖고 음, 이 사람이 아마도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까진 맞는 것 같아 막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군가를 갖다가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아니면 이게 너무 뜬금이 없어갖고 아 알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음이 사람이야 저기 뭐야 누군가를 갖다가 만난건 맞는것같아 여자를 사귄건 맞는것 같은데 이이 이 사람은 진짜 이 여자한테 그 진짜 맹목적으로 달려간게 아닌가 진짜 맹목적으로 이 여자한테 달려갔었던 것 같아요. 어, 그 도깨비에서 보면 맹목적으로 끌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이 여자한테 달려가고 이 여자한테 할수 있는 건다 해줬던 게 아닌가? 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왜 그러냐면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쏙 들었던, 어 너무 쏙 들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끌리지. 그렇지만 이사이 이 여자가... 어. 음, 딴 남자가 있었던 게 아닌가? 아, 딴 남자가 있었다 싶어요. 그 남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이겠다 싶어. 돈 많은 사람이고 나하고는 그러니까 이이 이, 이 지금 이 사람은 이 여자의 머슴처럼 그냥 입안에 혀처럼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하은 가고 이거 먹고 싶다면 사주고 막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그 아까도 그랬잖아. 뭐 재벌 3세야 그런 것처럼 돈을 막 썼어요. 이 여자를 위해서 진짜 맹목적으로 해달라는 건다 해줬던 것 같아. 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선수였네. 어 선수까지는 아니고 이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이 사람은 좀 마음에 좀 철딱선이가 없잖아. 어 그래도 또 입도 철딱선이 하면 내가 입은 또 거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뇌뇌 주름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너무 말아 뇌 주름이 없어. 너무 맑아. 그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의 그런 점이 싫었던 거예요. 뇌 주름이 없는 거. 너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좀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 하고서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닌가. 응. 한 사람은 뇌 주름이 없고, 한 사람은 뇌 주름이 많고. 뭐, 그렇게, <웃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위해서 되게 되게 다 해줬는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되게 해줬는데, 이 여자는 그, 솔직히 받아 자기가 챙길 건다 챙겼지, 다 챙기고서 실질적으로 택한 사람은 그뇌 주름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지. 뇌 주름 이 많은 거 뭐야? 뇌생남뇌생남을 어, 갖다가 찾은 거지. 어, 노브레 인 말고, 음, 저기 막 브레인 한테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슬픈 일이 다 있는. 웃으면서 말하는데 솔직히. 여러분한테는 그 인간이니까 나쁜 기억을 주고 간 사람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불명이 이 사람 말도 막해. 승질나면 말도 막하고 욕도 잘해. 어, 욕도 잘하고 뭐 진짜 어, 돈도 진짜 너무 잘 써. 그냥 어디 나가서 좀 나한테 좀 써주면 되는데 누구한테 서 남한테 쓴다는 거야. 어, 진짜 집에는 진짜 쥐썰만큼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능력에 비해서 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어, 진짜 뇌가 없듯이 써.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라는 거예요. 집안 살림을 다 거덜냈다라는 거지. 뭐 모르지 뭐 지네 집이 잘 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었을지 그건 난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 카드상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재벌 3세라고 그랬겠어요? 재벌 3세가 아닌데? 음 아우 그리고 저 입, 입도 또또 우러지게 또 걸을 수 있고 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개중에는 진짜 특출나게 걸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입도 걸어요 특출나게 아 특화됐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 싫었던 거지, 음, 싫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을 사귀었을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 몰래, 어, 이 사람 몰래 몰래 내색남을 갖다가 몰래 몰래 사귀었던 게 아닌가. 얘는 다 속았을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얘한테 꽂혔거든. 어, 얘한테 꽂혔기 때문에 다 속았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이 여자하고 진짜 같이 살고 싶었었던 것 같아. 음 같이 살고 싶었던 여자한테 당한 게 아닌가 응. 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 그 남자가 원인이었다 라고 봐요 뇌생담 음. 이게 뭘까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지 흐흐... 이게 뭘까요? 생각이 많구나 이 사람이 생각이 많네 음, 무슨 생각이 맞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도 난다 라고 봐요 꼭 돌아오겠다라는 건 아니야 어, 돌아오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는 것서부터 내가 왜 그랬을까 어, 뭐 이런 이런 저런 것들 내가 너무 어, 그냥 하나 너무 맹목적으로 어, 뭐그그 그 사람의 어떠한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그 환상을 쫓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생각이 너무 많다라고 봐요. 음, 생각이 너무 여러분도 그그 그 생각 속에는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자기가 멍청해서 그랬던 거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감정대로 돈을 썼던 거 그리고 저기 막. 너무 자기가 자기만 생각했었던 것도 생각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요, 좀 말을 못되게 거칠게 하고, 그뭐좀제그 뭐그 뇌에 주름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사람은요, 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이 자기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거 보면, 그렇게 못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어, 왜냐면 지가 당했잖아. 어, 지가 당한 거, 지가 당한 거다라고 봐요. 지가 당했, 당했다라고 봐. 음. 아그그 그 인간이 그그 그 인간이 양다리였을 수도 있잖아요.라고 아니에요. 이 이거는 그 여자가 양다리였던 것 같아요. 음. 그 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분간은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어떻게냐면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이러한 생각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어떤 도움이냐면 인생, 인생의 교훈을 얻겠다 인생의 교훈을 얻겠다 이 사람이 철딱선이가 없었던 건 맞아요 철딱선이가 없었던 건 맞고 너무 생각을 했던 것도 많은데 이 사람이 이러한 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람의, 그, 남녀의 사랑에 관해서, 어,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미친듯 맹목적으로 사랑해도 문제가 되는구나, 어, 라는 거. 그리고, 이, 렇게도 어, 사람이, 음, 낙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좀 깨닫는 것 같아. 여러분에게 했던 것도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것도 생각하고, 음. 이 사람은 이 여자한테 당한 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음, 이 여자로 인해서 되게 많은 걸 갖다가 생각한 게 아닌가? 음 맞아요. 어 맞아 맞아. 어, 이 사람은 결국 지금 똑같은 게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조금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음 조금 좀 그럴 필요가 있어. 너무 너무 철딱선이가 없어요. 좀 철이 들겠다 싶어요. 음, 철이 들겠다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조심하지 않겠는가. 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먹, 놀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이 사람이 신중하게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음, 여러분 생각을, 어, 계속 하는 것 같다 계속 뭐 줄기차게 한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여러분하고 함께 있었을 적에 그런 추억들 어. 하나하나의 그런 그런 그 여러분하고 같이 쌓아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또 생각하기도 하는 것같아 어. 왜냐면 그거 자기가 다 저기 했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은데 음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이고 이게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조금 이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1에서 10으로 건너뛴답니까? 그건 아니지. 자기의 본연의 색깔이 확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에서 조금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가 된것 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꾼다 라고 봐요 뭐 무슨 꿈을 꾸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때 그런 꿈들 음, 여기 봐봐요 여기 뭐 끼럭끼럭끼럭 바닷가에서 이게 뭐 이런 것들 음, 끼럭끼럭끼럭 새도 나새 있나 없구나 <웃음>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아무튼 그런 것들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은 좀 철이 없다고 음, 철이 없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봤을 적에 이 생각은 네가 그런 그렇지 아유, 이런 노브레이나 이랬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발전해가는, 이러면서 발전해가는 게 아닌가? 음, 그러면서 다 발전해 나가는 거지, 뭐, 뭐, 어쩌겠어. 이사람이야 음, 이 사람이 앞으로는 어떠한 그, 여, 자기가, 이게 여성, 자기가 아까 그 여자가 굉장히 이상형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여자를 갖다 볼때 어떤 신기루를 쫓지는 않을 것같아 이제부터는 좀 되게 호되게 딘것같아 왜냐면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여자를 갖다가 고를 때는 이게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큰, 하나의 큰 경험치가 된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어, 허황땡기보다는 앞으로는 여자는 어떻게 생겨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가는 게 아닌가 음, 생겨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앞으로는 여자한테 막 그렇게 크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여자한테 과거에는 내가 이랬다 하면 여자한테 깊은 마음을 주지 않겠다 어, 깊은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어 잊어도 좋을 만큼 음, 잊어도 좋을 만큼 그리고 내가 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어, 자기가 상상한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어쩌면은 참... 참, 그래. 뭐가 참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좀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요. 좀 말을 아껴야 되는데, 어, 지가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닌 거, 아닌가? 어, 그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가 막다 떠들고 다녀가지고, 음, 저기 막 쌈박질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너무 뇌가 없잖아. 뇌가, 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쪽팔리, 이게 쪽팔린 이게 쪽팔 일이 아니에요 어, 쪽팔린 일인데도 막 떠들고 다닐 것 같아 그년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보통 남자들 같으면 이거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는데 그러니까 철딱선이가 없는 거지 보통 이럴 때는 말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러겠다 싶어요 암튼 이 사람은 요 앞으로는 조금 여자를 사귀는데 있어서 외모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거나 조금 실속 있는 사람을, 가, 실속 있는 사람, 뭐, 야, 그 자기만의 어떤 또 기준이 생긴 거, 생길 거라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여자한테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아직 철이 들 들었어. 어. 좀 호되게 당했어야 되는데, 그냥, 에, 그 뭐, 이렇게, 그, 그다지 호닥에 당한 느낌은 안, 든, 안 들었, 안 들지 않았나? 얘 성격상 또, 어, 성격상 또, 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 남들이 이렇게 당했으면 완전히 바들바들 했을 텐데, 얜또그 정도는 아니에요. 뇌가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 음, 철이 좀 없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게 희석이 되잖아요. 희석이 되니까 다시 또, 마음은, 그래, 난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 하면서, 떠, 떠, 떠, 떠, 떠, 떠, 떠, 떠,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얘좀 종잡을 수 없는 애 같아. 동, 동키호테 같은 애인 것 같아. 암튼, 이 사람은요, 어, 빅렛을 먹긴 먹었는데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조금 더 지나야 될것 같다. 이 사람을 갖다가 길들이기는, 돈도 없는데, 어, 길들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더, 어, 조금 더 지나야지 좀 사람 노릇을 하겠다 싶네. 사람 노릇은 할까요? 라고 하면 은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음,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50인데도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이 20대나 30대 초반이다라고 하면 은요 어, 가능해요. 어 그렇지만 이게 4,50대 되면 안 되지 이미 이건 이 사람 성격인데 음 암튼 4번 카드 리딩 어, 즐거우셨나요?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